저번 에서 정인과 지호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처음으로 입맞춤을 통해 짙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후 울버커플은 한 인디카페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기석과 마주하게 되는데 나랑 얘기 근데 진짜 용권이 뭐야? 이제는 걸리적거린다며? 문제내말다 이제... 씹어먹고 이딴 짓이나 할 거면서 뭘 얘기해? 너 이제 사람말이 말 같지가 않냐? 누가 할 소린데? 헤어지자는 말이 장난이야? 아니 내가 괜히 오바해서 마음만 불편하고 오해도 뭐 풀고 싶고 몇 번의 얘기도 들은 척도 않고 멋대로 굴면서 누구한테 큰 소리야? 이럴 권리 있어? 결국 이럴 거면서 우리 아버지 왜 만났어? 서로 안 한다고 오빠구나 이미 실패한 관계로 말씀씀렸어어내누누만만든 벌써 서금든든지다 지금 지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돈있어금 지금 지금 아까 꽃 사고 만.. 지금 그래도... 그래래서 성공하려고 저 새끼야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착각하는 거라니까. 지심 지금 집에 올라가서 차 마시자 안돼! 어? 아 지효씨 하지마! 아! 너 지금부터 선별가 뭐가 없다고 했지 지난번에 그 난리를 치고 갔다가 어, 이 됐어 이게 뭐가 돼? 약사가 비밀이 없어? 진짜 해보자고? 하지마 뭐라고 하지마 아, 지효씨게 어. 손날 왜 이래 하지마 와, 와. 사 was m y 어 e a s in t 야 s i 야 r e r e o I n a s s e r 정인이는 건들지 말자고요. 야, 나중에 나중에 해. 나하고 얘기해요. 나한테 불만이 잖아 정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영재와 제인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고 반면 평소 이성적인 지호의 모습과는 달리 감정적인 지호의 모습을 본정희는 기석과 지호의 냉랭한 다툼에 조금은 많이 놀란 모양이다. 한편 기석은 누구보다 속상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낡은 술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던 건 내가 관대하거나 한없이 선량해서가 아니에요. 기석선배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는거지 배려든 해결책이든 우리만은 사정이지. 남들이 볼땐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여자고 지호씨 애인 있는 여자를 직접 대고 있는 남자일 뿐이야. 왜 그런 시선까지 감수해? 난 싫어. 차라리 유저도 안 보면 안봐 속은 뒤집히는데 겉으론 의연한 척 하는 거 못해 그러면서 아까 왜 말렸어? 어? 안전번부터선 어? 뭐가 없다고 했지 창피해서 남자 둘이 여자 하나 세워놓고 으르렁거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무슨 내가 대단한 나라 공주나 제발 상속료쯤 되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저기가 없어서. 야, 내가 뭘 잘못했냐? 어? 나 이정인 만나는 동안 진짜, 진짜 딴짓 하나도 안 했어. 어? 내일 출근해요? 아니. 뭐, 씨. 뭐, 그래, 뭐, 룸몇번 가고. 친구들, 뭐, 모임 있을 때, 뭐,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근데, 진짜, 언니, 언니는 어디 갔어? 약사 만나러 그렇게 지호는 정인이 내일 휴무라는 사실에, 자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정인을 데려오게 된다. 어울려가지고 술 먹고, 야, 그런 거는, 씨, 누가 안 하는 새끼가 어있어너안 그래? 너도 하잖아. 씨, 뭐, 씨, 그, 지금 그게 중요하냐?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요? 그랬죠. 초등학교 때부터니까. 아야 유지호가 말이 되냐? 내, 내가 유지호한테 밀려? 어? 유지호인데? 어? 겨우... 깨끗한 어린이였겠다. 세탁소를 안 했어도 지적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워낙 깔끔하셔서. 겨우 유지호한테? 야, 장난해? 씨. 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유지호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도대체? 아좀 씨... 어? 앉아도 되죠? 네, 앉아. <웃음> 아이, 어따 <어떡해>, 대고 유지호야. <웃음> 이상하게 꼭 알던 데 같아.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내 말에 틀려? 어? 뭐두 뭐래? 야, 그 새끼... 그 새끼 아무것도 아닌 새끼야, 진짜로. 어? 익숙한데니까 야, 꼭도 그래서인가? 생각해보니까 지호 씨도 처음부터 낯설질 않았어. 화장실 좀... 한편 기석은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듯한 분노와 함께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넋두리를 늘어놓게 되는데 술이 덜 깼었다며? 분위기 깰래? 난 반대였는데 생각만 꼬여서 빈정빈정 그딸 정신 상태로 무슨 결혼을 해? 해요 두고보세요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요 누가 막아도 에? 어떤 놈이 댐벼도 정인이는 나하고 결혼해요 그땐 정희씨가 너무 해맑아서 신기했어요 지금은 아니란거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지 믹스커피 있는데 응, 음, 그 분위기 있어 요 여기 한잔하기 딱 좋겠다 할래요? 술도 있어요? 아마도 내가 있는게 창피한거야? 그걸 왜 숨겨? 오히려 당당해도 되는 일이야 아더러 재인이가 이기적이 되래요 어떠냐고 내 진심을 지키는 일인데 위로하는 말쯤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죄책감 안 가질라고 몰라서겠어. 그건 지옥 개인 사니까 함부로 떠들 얘기도 아니고. 또또 정색을 해.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 거니까 잘 새겨요. 앞으로 지호 씨가 못 마땅할 땐 바로바로 뭐라고 할 거야. 그럴 때 혹시라도 지호 씨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라고 해석하지 마. 내 눈치 보는 쪼다짓도 하지 마. 아예 유주 안 만날 거야. 기죽는 거면 실망할 거야. 이정인이란 든든한 백이 있어서 듣기 좋으라고 한말 아니에요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응? 이 와중에 살길 찾는 거봐 음주운전 걸릴까봐 뽀뽀만 한거잖아.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괜찮은거니 너네 왔니? 사랑을 어떻게 막니? <웃음> 달콤한 사랑에 빠져 보이는 아들을 본 평창사 세탁소 사장님은 귀여운 고양이 마냥 행동하지만 아내에게까지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처음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채 삼자대면하게 된 정인과 지호 그리고 기석까지 그렇게 점점 더 정인은 당당하게 기석을 밀어내게 되고 그 자리에 지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이세 사람의 끝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